있으세요? 충만치킨! 충만치킨 대표님 전화 한번 주세요 CJ에다가 연락 한번 주세요 저같이 충만치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제가 광고를 해야합니다 충만치킨을 나중에 광고를 하신다면 꼭 저를 선택해주세요 저만큼 충만치킨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어 어, 맛있어 맛있어 난 먹는 광고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쿠킹도 너무 좋아 어떤 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가 쿠킹으로 하는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주방기구도 좋아요 주방기구 막 새로 나온 냄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빵 만드는 기계라든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도 좋습니다 어, 주방기구 아, 제가 또 주방기구 굉장히 또 사랑하거든요 어,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심지어 뭐 젓가락 받침대 이런 것도 참 좋잖아요 뭐 그런 거 하면 접시, 뭐 그릇, 또 좋고 음 가스버너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가스버너도 좋고 아네 필요한 거 아니에요? 아니 <웃음> 아 있어 있어 있어 있는데 아, 그래도 그런 거 하면은 내가 좀더잘 살릴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먹는 광고 푸드 쪽도 좋고 그래서 cj로 말씀하시는데 어 저는 그게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왜냐면 생방송 하다보니까 요리도 하죠 그래서 푸드쪽도 가능하고 게임도 하니까 게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화장이나 이런것도 가끔 하니까 이제 뷰티쪽도 가능하고 일반 다른 업체 광고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모든게 가능합니다 꿀까베이 광고도 좋습니다 아 고구마 네이버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첫사랑 베니아르카 고구마 사장님 혹시나 제 방송을 보신다면 광고하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? 저만큼 그 고구마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. 그, 그걸 그 만약에 광고를 한다면 꼭 저를 선택하셔야 돼요. 왜냐? 내가 그만큼 고구마를 사랑하고 이때까지 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정말 저는 그어 사장님이 만드시는 고구마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명으로서 꼭 제가 광고를 하면 잘 살릴수가 있습니다 해금 광고 해금 만드시는 분들 연락주세요 제가 또 유일하게 생방송 진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해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국악 관련 국악악기 요런거 이제 또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그것도 잘 살릴수가 있기 때문에 해금 해금 혹시나 해금 판매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제가 해금을 또 이제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죠